사슴 애기 사슴들 같아요 네 아주 어린 애들입니다 엄마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응? 엄마 아빠 어디 갔니? 응, 왜 너네들만 있어? 응? 엄마 아빠 어디 있어? 어? It's okay. Hey baby. Baby. 들어와. 괜찮아. 가는 거야 잘가또와또 또 놀러 와 안녕하세요 곽도영입니다 오늘은 이 차를 사고 처음으로 세 차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10월 말에 샀으니까 지금 4월 말 되고요. 거진 6개월이네요. 6개월 만에 첫 세차를 합니다. <웃음> 아, 너무 게으르죠. <웃음> 6개월 만에 첫 세차라니. <웃음> 근데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았어요. 겉, 겉에도 음, 보시는 것 같이. 예, 예. 그렇게 어, 똥차같이 보이게 이렇게, 이렇게 지저분하지 않아갖고 음. 그동안 뭐 세차 안 해도 이렇게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세차할 여건이 잘돼 있어 갖고요 오늘 세차를 좀 하려고요 이제 또 여행을 떠나게 되면은 길을 떠나게 되면은 이런 세차할 여건이 별로 잘안돼 있고 또 세차장 가야 되고 세차비도 좀 들고요 여러 가지 좀 불편해서 그동안 안 하고 있었거든요 예. 자. 제 6개월 된차사 갖고 6개월 동안 세차 한 번도 안한 예, 모양입니다. 어제 여기 앞에 잔디 깎기를 한다고 차를 옆에 이런 식으로 바로 잔디 옆에다 두고 잔디 깎기 기계를 돌렸더니 이런 풀들이 좀 차에 좀 많이 묻었어요. 예, 이렇게 그래서. 어, 요거 씻겨 낼겸 해갖고 음, 세차를 하는 겁니다 네. 이런 배는 세차를 한번도 안해 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붕도 놓고 그래갖고 사다리도 필요할 것 같고 네, 그렇습니다 자 그럼 세차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